따. 접자. 접자. 접자. 에. 대장핑 하나 없지. 핑 하나 더. 으이, 실망, 오 씨. 어떻게 맞아? 또 따라 챘챘 챘. 너총 먹어. 너총 먹어. 너총 먹어. 너총 먹어. 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땡이도 있다. 땡땡이 있어 봐. 땡땡 있어 봐. 이 먼저. 땡땡 먼저. 됐어. 안해안 돼. 안해안 돼. 안안안 a c h i n g smoke. 오후가 가려다. 지금 밀어야 된다. 밀 거. 어 60, 나이스, 나이스. 셋트 60이야. 파이트, 안커배아웃 60대 네 발, 네발 장전하고 하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후카이션 드랍, 후카이션 드랍, 홑카이션 드랍. 아, 어? 어. 아 이거 나이스, 아 피콤 잘했어. 아 이거 내가 못먹었는 먹은... 잘했다, 다행이다. 아... 아래로 보니 죄송. 아리오 탈타고 어. 가자, 탈타고 가자, 타고 사이 사이 있어서. 야 연막 하나 더 있거든. 위치가. 야 랜프 가려봐. 한명더 있어. 브링스톤 소리 들렸어. 쇼 다니면은 랜프 랜프 랜프. 기다리 기다리. 니도 궁이 있어. 싸우지 마. 니도 궁이 있으니까 싸우지 마. 첼라나 어, 음, 있을 거야 이거. 탈탈탈 타지 말고. 아, 이거, 어, 저, 오케 어, 아, 이 내가 거이 볼게. Face your fear! 어, 이거, 이거. 램프 못 p 아, 다 램프 내려와서 램프 좀 봐줄래? e m p Lemp, Lemp, Lemp, Lemp, Lemp, l e m 리 l e m 리 나리저이있어나리콘있어리콘리콘이 슬리콘이 슬리콘이 슬리리콘이슬리이 슬리콘이 슬나이스리이 슬리콘이 슬리이 슬리콘이 이 슬리콘이 슬리콘이 이이이이이 맞아, 나갔어, 나갔어. 남았습니다. 오, 진짜 연막에 아, 나 나도? 아니, 진짜, 연어 아, 나. 뭐, 뭐, 아, 아, 아 둘이다, 이거, 시바람이에아고 아니, 이 안에 샤워. 에 어이, 샤워, 샤워, 안에 둘안이안이 안에 둘무안 안에 안이이 안에 에이 안에 이 안에 안 안에 뭐, 에이이안안 아, 아 나한테 맞추네 로 앞에 로 앞에 왜들어 아냐아냐 밑에 밑에 물 물소리나 써 샤워해 물소리나 써팔이야 일단 A메인에 둘 Z카워 어디서 큐른스 미친새끼 나 깨져야돼 오크 어? 깨져야돼 오오 <목소리> 어딘데? 아, 소아 A 이쇼 아, 메인 둘둘이초 다나 Y 자조 그림 조메인이쇼데 메인네 이진데이메인이진데인이 메인 세이쇼이 메인 세이쇼 사살. 리 천천 천천 천천 천천. 히야너 죽으면 동우도. 티 어. 지지하는 중동거 있죠. 안 빠졌지 모 밀어 거 밀어. 안 빠졌으니까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주 사운드 오오야 빼도 돼와 뭐야 안 빼도 되는구나 나왔어 큰시시 팩시 앞에 앞에 줄 메인 아니야 메인 아니야 메인 안 들어왔어 메인 안 들어왔어 어, 아이고 시시 메인 줄 빠져 빠져 빠져 빠져 숨어있어랑기 겹쳐 가까운데. 글 몰라. 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오, 싸우지 오, 마. 싸 싸우지마 붙어있어. 글씨 좀 줘. 에이, 어, 맞나? 몰라. 저 많아, 세세세세. 나디진다 이거. 어, 디진잘지가져어 메인셋. 디친 디진, 값좀 봐봐. 못 받는다. 디친. 바퀴를 열었바퀴에 넣어봐. 바퀴를 넣어바 넣어봐. 바퀴를 넣어봐. 바어바바 메인 막... 밧줄, 밧줄... 밧줄... 하나... 하 몰라, 몰라... 메인 조심, 메인 조심... 밧줄 지켜... 여기다... 체버드 메인이었어. 메인... 메인... 우웃... 우와우... 안테나... 안테나 메인... 아, 메인인데 있으면 슬플것 같은데? 끼고 와 끼고 이제 쓰냐? 아끼는거 백사 둘 뭐냐 런닝건으로서는머리맞나 응, 어, 오. 저게헤도아 어, 위에 위에 위위 오오 <목소리> 와... 오... 네. <목소리> 어, <목소리> 진짜